베트남 달랏을 드디어 갔다 왔습니다 베트남에 간게 하나투어에서 하는 지구별 여행이라는 프로젝트예요 그게 뭐냐면 여행을 잘못 가는 친구들이나 쉽게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투어에서 지원해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기도 하고 이번처럼 뭐 멘토, 멘티 이렇게 해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런 프로젝트래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번 정도 하는 프로젝트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1년에 17번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고등학생 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갔다 왔고 힐링 힐링 하더라고요 거기에 닷달러 폭포라고 있거든요 산 여기에서 폭포가 여기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레일이 쫙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한 명이나 두명에서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속도가 빨라지고 뒤로 당기면 약간 브레이크 기능이 있는 건데 그게 어. 코스가 제법 길어서 가는 동안 산속에 막 이런 꽃이나 나무나 이런 거 구경하면서 막 속도도 제법 빠르고 이렇게 막 기울어져 있어서 와와 와, 이렇게 탈수 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나 너무 무서워서 사실. 송주가 <웃음> 막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시내에 크레이지 하우스라고 있는데, 여기가 어떤 그 권력자의 딸분이 원하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만든 그런 집이에요. 진짜 이름처럼 완전 크레이지야, 진짜. 지붕에도 뭔가 이렇게 길이 있는데, 뭐 뱀처럼 이렇게 길이 있는데,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올라갔는데, 애들은 잘 올라가더라고요. 어, 어 거기서 사진을 찍으면 진짜 잘 나와. 그날 야시장을 갔거든요? 첫날에? 어, 가이드 분이 여기서 아무거나 함부로 사 먹지 말고 본인을 따라다니면 먹을만한 것만 딱 사주겠다 그래가지고 딱 가, 따라갔지 그 반짝농이라는 베트남식 피자를 팔아요 제입맛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반짝농 반짝 반짝농 반짝농 반짝농 아아 어. 아주, 아주 먹어보지 않으면 알수 없어요 그쵸? 죠 맛있지, 않아도... 얼굴 찡그리지 않기에? 네어 뭐야? 여기는 맛있는데? 괜찮더라고 맛있더라고 다섯 조각을 줘서 먹은 거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녀랑 저랑 재원님이랑 셋이서 좀 좋은 베트남 식당을 갔는데 가지튀김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원래 해녀랑 재원님은 가지를 잘안 좋아해요 잘안 먹어 그, 그 가지튀김을 먹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 가지튀김을 이걸 영상을 찍었어 식감을 가지튀김을 엄청 크게 이렇게 튀겨가지고 주거든요 그 간장에 매운 고추를 넣어서 되게 매콤하게 해가지고 납작하고 둥글게 길쭉하게 썬 가지에다가 그 위에 되게 얇은 고기를 붙여놨더라고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그 음식들이 생각나요 베트남 갔을 때 진짜 그 친구들이 우리를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 다른 팀이랑은 딱히 이렇게 말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막 사진 찍고 이러니까 딴 애들이 와가지고 저도 사진 같이 찍어도 돼요 저 옛날부터 윤댕님 방송 뭐 봤었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좀 표현을 하는 거를 처음에는 좀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표현도 너무 잘하고 애들이 친근하게 많이 다가와줘서 너무 즐거웠던, 즐거웠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